하스퍼나의 돌뉴스 오늘은 새 시즌 전장 패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1일 23.2 전장 패치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전장 평점이 초기화되며 새로운 영웅과 신규 종족 나가가 추가됩니다 마력에 중독되었다는 나가의 스토리 설정답게 나가 하수인들은 주문과 관련된 효과들이 많습니다 먼저 5월 6일 새벽에 공개된 하수인들을 살펴볼게요 발팽이 기병은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에 생명력을 이 얻습니다 기존의 멧돼지 예언자와 같이 한 턴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헤일여제 아티사는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 아군나가 내세계에1일 스탯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신규 키워드인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 키워드가 있는 하수인은 매 턴마다 일시적인 주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해당 주문들은 하수인들을 강화하며 다음 고용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미니 미름이되는 경우 다음 턴까지 하수인에게 공격력 2를 부여하는 주문을 만들어내고요. 군집사령관은 다음 턴까지 아군 나가 하나당 하수인에게 1일스탯을 부여하죠. 폭풍 비늘 세일에는 내 턴이 끝날 때내 주문 제작 하수인들이 자신에게 주문을 시전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크립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반짝 비늘은 도발과 함께 다음 턴까지 하수인에게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하는 주문을 만들어내죠. 주문 제작 키워드와 관련해서 공개된 주요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주문 제작 주문은 내 턴이 끝날 때 손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전투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모든 주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문의 경우 주문 제작 카스인을 내는 즉시 생성이 되고 각 고용 단계가 시작될 때에도 생성이 됩니다. 만약 손에 빈 공간이 없는 경우 주문이 파괴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닌 손에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가 되죠. 전장을 플레이하면서 넘치는 손패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 같네요. 일부 아가의 경우 주문을 낼때 반응하며 주문제작 주문뿐만이 아니라 동전, 혈석, 황금보상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가종족 하수인들과 주문제작 키워드를 잘 이용한다면 강력한 스탯의 하수인으로 필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새롭게 전장에 합류하는 영웅, 왕관을 노리는 여왕 아즈샤라입니다. 아즈샤라의 영웅 능력이 뭐냐? 내 전장에 있는 하수인들 공격력 합이 30에 도달하면 나가의 정복을 시작하게 돼요. 나가의 정복이 시작되면 나이트엘프 아즈샤라가 나가여왕 아즈샤라로 변하게 되며 1코스트로 나가를 발견하는 새로운 영웅 능력을 갖게 됩니다. 1코스트 발견이라... 두근두근하죠? 이어서 23.2 패치 적용 예정인 내용입니다. 총 5종류의 하수인이 제거되고 새로운 나가 하수인 16종, 기타 새로운 하수인 5종, 돌아온 인기 카드 2종이 추가됩니다. 향후 개발자의 관점 및 기타 정보와 함께 더 많은 나가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크립의 카드 공개 영상에서 개발자 인터뷰가 있었는데 나가 출시와 동시에 전후 시스템은 로테이션으로 아웃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 이번 패치 기대가 많이 되네요 새로운 전장 시즌에 맞춰서 나타난 나가 군대와 그들을 지휘하는 아지샤라까지 과연 이 나가 종족이 전장판을 지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가적인 전장 소식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스퍼네 돌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